널 돌봐주는 건 사령관님의 명령 때문이야. 다른 뜻은 없어. 안녕, 선배. 안녕, 선배. 위성력을쓸 때마다 잠이 와. 위성력을쓸 때마다 잠이 와. 언제 같이 게임 한판 하자고. 언제 같이 게임 한판 하자고. 난 검은양 팀 리더 이슬비. 잘 부탁해. 난 검은양 팀 리더 이슬비. 잘 부탁해. 이 세계에서도 친구가 잔뜩 생겼어. 물론 너도 포함해서. 이 세계에서도 친구가 잔뜩 생겼어. 물론 너도 포함해서.